<목소리> 어? 뭐야? 여기 앞은 어? 뽑아. 뭐야? 어? 뭐야? 이거 꽉 잡아. 꽉 잡아. 이거. 어, 이제 터지는 거야? 와, 어? <목소리> 대박! <웃음> 어, 아니, 나 죽는다. 게임이 죽는 다 게임이 중력이 없어. <웃음> 이게 무슨 놀이기구야 응, <목소리> <목소리> 음, 야. 응, 음, 야. 플레이해보는 휴먼 폴플레 이 오늘 우리 두원 친구들과 다시 모였어요 안녕 얘들아 안녕 Yedra. I don't k n 자 안녕 h a t s going on. I don't know what's going on. I don't know w h a t 아 이게 시비지신 드롭인가 아, 보지. 아, 신기하다 맵 되게 고퀄인데 이번 거. 오, 이게 약간 중국풍인 거 같지? 작년 신년에 나온 맵인 거 같은데. 어? 어? 거기 어! 회중목만 있어요 님들. 어? 나 탈래. 일로, 일로 와봐 여기 이거 봐. 우와! 아나나 탈하지. 아, 저안 탔어요. 어나 봐봐. 나 탔어. <웃음> 야 이거 탔... 탄... 어, 타는 거 맞어? <웃음> 아, 이거? 탄 거야 매달린 거, 거야. 이거 약간... <웃음> 나, 나 탔다. <웃음> 이거 탄 건가? <웃음> 우리 뭐지 놀이기구 뭐지? 꼭 이렇게 <웃음> 타야 돼?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느려. <웃음> 아, 아, 이상해. 하나도 안 즐거워, 놀이기구인데. <웃음> 어, 여기 관람차도 있어요. 님들 관람차 타실, 관람차 타실?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고. 아, 아, 이것도 이거 설마 모르겠어? 분리돼서 날라가지 않겠지? 아, 그것도 아니, 분리돼서 날라가지 않겠지? <웃음> <웃음> 두 명씩 다두 명씩 잠시만 잠시만 지모단 같이 타자 오 어, 여기 어, 바로 어. 어. 들어올 어, 수 있어 네. 빨리, <웃음>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왔어 아이고 아, 아. 아이고 안돼친구단야 이거 너무 위험한데? 여 아. 아. 아. 올라와봐 올라와봐 아. <웃음> <웃음> 야 나까지 뒤집히고 있어 빨리 놔 나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맘마매야아나 이거 너무 궁금한데 우리 이거 타보자 어 뭐야 귀엽다 어. 열차야 열차 봐 어? 내가 뭐야? 이걸 그렇지, 누르고 탈수 있을까? 나 완벽하게 탔어. 탈수있어그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열받. 잡이꽉 잡아. 손잡이 잡아 잡이 잡아. 안 가? 오오오야야아네어오오 대박 대박. 대박. 오오 뭐야 이 죽는 거 아니야? 가는 거야? 뭐야? 대박. 빛았다. 와 있어 c 진짜 있어요. 잘 만들었다. 오야 어, 어, 잠깐만 떨었질것 같아. 떨어질것 같아. r 잡아. a r i a n a n 운동하고 있네. 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재밌어. <공대님 뭐야? 웃음> 장야야야떡해에 <웃음> <웃음> 아, 아, 아, <웃음> 어떡해 오이제떨지는거야와 대박! 야 재웅장 재웅장 가려서 안보여 으악! 으악! 으다 와야한 바퀴 돈다. 나 죽는다. 게임이 죽게 없어. 역대로 넘어왔어.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놀이기구야 이게? 이게 무슨 놀이기구야?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오케이. 살인자. 내가 잡아줄게. 어 됐다 어머. 오. 와이빨리. 어. 와 챙겼어. 뭐야? <웃음> <웃음> 다 튕겼어, 이야. <웃음> <웃음> <웃음> 내가 튕겨서 아, 그 어. 방이 폭파된 것 같아. 아나 몬스팅 포스트가 튕겨가지고 아, 아, 어, 아 진짜 웃겨. 개 웃겨 미쳤다 와. 우리 한번터지면안 돼? 아 그럴까? 그럼 팅 어, 아저씨가 운 자세로 어 탔다 탓! 탓! 와! 이내데 바로 하차 하는데? <웃음> 나와 씨나아 <나와>. 친구들! <웃음> 내 자리 넘보지 말라고! 아악빵 매대터 매대터 조자발 잡고 <웃음> <아니, 나와. 웃음> <아니, 웃음> 노치마 아,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잡아>. <웃음> <웃음> <웃음> <시발이> <웃음> 아니 잠시만요. 뭐 아니 등이 아니라니까 그게 <웃음> <웃음> 여러분 자식다 이발고. 일아요 여기 뭐 있어? 어. 중요한 아, 맞아, 점. 아 너무 웃기다. 진짜아나 어? 너무 어? 서나 눈물 아이재네아나 아, 대기 아, 지금 대기실이라는 점. 아 너무 웃겨. 진짜. 아 이게 본게임 아니라고요, 이게? 대기실이래요이여 올라가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네. 우리 집에서 저타지 만손좀놔주실래요 우리 놀이공원 데이트네 가자. 가자. 나왜집어로 <웃음> <왜 집어버렸다>. 가자. <웃음> 가 가자, <웃음> 가자. 가자. 어이구, 아이 야, 잡아. 야, 내 잡으시면. <웃음> 가자. 가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웃음> 뭘 하고 있는 거야? 야, 아니, 자, 나 몸이 꼈어. 어, 나큰일났어 머리가 꼈어. 나 이거. 짜자. 오, 어, 됐다, 됐다. 어, 땡큐. 버려, 버려. 저 사람들 버려. 어, 뭐야 버려, 버려. 어? 찌기다, 찌기다, 찌기다, 찌기다, 찌기다. 여러분 일로 와보세요. 님나가, 여기 어, 잠깐만 기다려봐. 문. 이거 여기 지금 우리 다 올라왔거든. 음. 우리 기다리래. 기다리래. 여기, 어, 여기 여기 그거 야, 너네 올라와야 될것 같은데? 여기 내 몸을 잡아.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자라 <웃음> 올라, 이따 가자, 자, 가자, 냠냠, 가자, 우와, 아니, 뭐. 아니 너무 무거운데? <웃음> <웃음> <랠라라라라라라라라>. 여러분 <웃음> 일로 가시면 네, 여기 있거든요. 축제가 있어요, 축제가, 가자. 노점이랑 이런 게 있어, 따로 신기해, 네. 너무 신기하지? 왜 이제 여기 음식을 먹으면 별주로 <웃음> 변할 <웃음> 어, 것 같아요? 홍진이 일로 와봐, 홍진이 일로 와봐. <웃음> 어, 여기 모닥불이 있어. 이거, 이거, 그거 아름다. 어, 이거 불 붙일 수 있나? 어. 근데 여기 식상들 이거. 없나? 어, 여기. 봤어? 우와! 님들 이거 진짜 와오 어, 깜짝이야. 레레알나 <목소리> 볼래요 볼래요. 여기 여 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와이거맵 진짜 잘 만들었다. 조조조 조. 뭔일이야? 어, 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십이지신 어. 동상이 여기 있네. 야 이거 저기에다 꽂으면 뭔일 나나 본데? 어, 어, 어 그러니까. 어, 아, 어, 그러게. 뭐하보자 그러니까 뭐하보자. 어 모아보자, 것들, 이거 뭐보자모아보자 얘들아 이거 로비, 로비 탐방 하는데만도 지금 컨텐츠 하나 뽑겠는데? <웃음> 이거 근데 순서대로 넣어야 돼 순서대로. 자축인명 진사온사움이 신유수해 오! 야. 오! 오! 아 이게 꼬마지는구나! 저렇게! 두개 모자라 두개 모자라 아 시원하다 얘들아 갑자 흩어져서 <웃음> 두개 찾자 아. 용은 찾았어 원숭이만 찾으면 돼 에이. 원숭이 아마 이쪽에 있는 듯 내가 가져올게 아 저기 갔다 왔구나! 패러글라이딩! 응 음. 패러글라이딩? 나도 해볼래 쿨이 형이랑 같이 매달려가지고 떨어졌어. 얘들아 던질게! 아. 뭐, 뭐, 뭐, 뭔데? 못 어디? 여기! 일단 즐길 수 있겠지 아 오케이 굿 떨어져 저거 어디 있어 어? 떨어졌어? 다시 위로 가야겠네 그러면 자 메데터 혼자 타봐요. 위험 네, 가져가. 루마기 안에 타고 가라고? 어 오케이 타오오오 오! 오! 오, 뭐야 뭐야 난다 난다 난다 <웃음> 혼자 타면 나라 <웃음> 형이 거 그러네 나도 뭐, 타야지 온다 여기. 떨어져 여기... 아 달면 떨어 아, <목소리> 이거 일단 <목소리> 밑으로 떨궈 놓겠습니다. 아, 야, 야. 나는 이미 타봤으니까 <목소리> 내가 그거를 아, 들고 그래. 내려갈 어, 저 밑에 어. 떨궈 놓게요, 을 이거. 잡아, 잘 잡고, 점프해. <목소리> 오, 그치. <목소리> 오, 간다, 간다, 간다. 진짜 폼안 난다. 폼은 안 나는데 재밌어. 오, 잘 간다, 잘 간다, 잘 간다. 아, 온다! 언제 나왜 리스폰 안 돼? <웃음> 안 돼. <웃음> 어떻게 살아? 리스폰 거짓네. 리스폰 안돼형뭐랐는데 어? 뭐야? 아! 오, 야1 1지 폭상 완성했더니 어, 어, 어, 와, 분수 나와. 대박. 와. 어? 야, 야, 저저저 저, 저 뒤에 건물. 어? 뭐야? 뭐야?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중앙 건물. 어디? 어, 어, 아, 저 뭐야? 난, 난 내려가야겠어. 고물이 위로 올라가서 아, 아, 어 맞네 궁이 어. 더 높아졌네 입구가 생겼어 아아 우와 아 뭐야 여기가 맨깐 안에 사당 있어 여기 양초 있는데 불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해 응, 저래 붙 붙이자 무릎을 써무릎이 나처럼 아하오오양쪽나똥지어 <웃음> <웃음> <웃음> 오, 오. 어. 우리 기다리는 거개 어? 어이 버튼 있어! 버튼! 어 끊어봐요! 어, 어이 어? 어, 어, 위에 어? 종을 올린다! 어? 우와! 있는... 어? 뭐 떨어졌어! 와 어? 어. 어, 뭐야 이거? 여의주? 이거 어디 갔다 이게... 와야될거 어, 같은데? 맞는 것 같다 여의주 맞는 뭐, 거 같아 쭉에... 아니, 여기 그림에도 여의주가 그려져있거든? 어, 어, 어. 용두 마리 사이 용을 찾아야겠네? 우리 그거 어, 같은데 저, 저 열차 타고 저기 맨 위쪽 저기 거기에 어. 내려가지고 어해 뭐 갑시다 아니야? 아니 뭐야 이게 단순히 그냥 놀이거리가 아니라 퍼즐이 있네 그러니까 퍼즐 아니 뭐야 거 이거? 이즈 퀄리티 네, 네. 너무 높은데? 와 진짜 미쳤다 자 열차 <웃음> 타고 무슨 걸고 가보자 또저저 <웃음> <웃음> 저 위에 갈때 내려야 돼 너네 알았지? 어 예! 지등은 네, 목숨 걸고 잘 붙잡고 있고. 여의주 제가 확실히 운발하겠습니다! 자세가 정상이 아니야 야 여의주! 여의주 빠트리면 안된다이! 야, 어, 야 여의주 아, 빠트리면 여유주. 끝난다이! 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 내려! 내려! 내려. <웃음> <웃음> 여기 오는 방법이 이게 맞겠지. 근데 거기 내릴 수는 있어? 여기 벽을 붙잡아가지고, 지금 벽 타기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웃음> 어, 가봐, 가봐. 여의주를 가진 상태로는 절대 못 가겠는데? 그러면은, 아, 있어요, 거기가 여기.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거기 맵갈수 있으면 가서 구경 좀 해보고, 아니요, 용 있나 봐. 뭐 어, 버튼, 버튼이. 방비를 방비를 정지합니다. 어, 나또 튕겼어! 아! <웃음> 어, 안 돼. 아, 나 여기 물에 아, 네. 닿으면 튕기네? 아, <웃음> 아이엠 최대한 빠르게 하자 이거 지금 동상 빨리 꼽고 예. 나 이거 버튼 누르러 갈라고 무슨 버튼이요? 네. 아그 롤러코스터 거기 꼭대기에 뭐 버튼이 있었어요? 예예예 예, 예. 위에 있는 땅에 음. 버튼 누르는 게 있었는데 뭐 누르면은 입구가 열리나 싶어서 아 약간 이런 시리즈로 정신맵 나와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레이텔 여기 위에 있는 땀 버튼 누르니까 빨갛게 불 들어온 상태로 가만히 있는데 이거 열차 오면 멈추지 아, 아니야, 아니야, 않을까 싶어 아니 잠깐만 이거 아, 이거 그 롤러코스터 앞에 여의주를 꽂는데가 있대. 아야 아아 야, 야,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얼굴이 용이지. 아 용이었어요? 아. 나 물고인 줄 알았어. 그리고 생선이라는데? 생선이야. 어, 생선. 생선인데? 뭐지? 롤러코스터 왜안 온? 어, 그 매들터가 그 버튼 있어야지? 눌렀는데 그 버튼이 열차서 아, 부르는 버튼인가 보다. 어 미친 아. 설마 이건가? 여기 다야 고기야. 이거네. 어. 뭐가 바뀌었어? 이거 이거 버튼 색깔이 어, 와, 갔다, 바뀌었어. 버튼으로 바뀌었어. 아 그러네. 어아선다 섰다 선다, 여기. 그렇다. 어 고기 섰어? 그리고 머리가 용으로 바뀌었어. 어? 위 열차 잘 보면 머리가 용이에게오케 어, 바뀌었어. 모시러 갑니다 빨간색 으로바뀌었아중 어디가 생곳에서 용이 된 근데 얘들아 오. 나 불안하니까 난안 탈래 나또물료고 갔다가 또, 네. 또 튕길거 타고 와서 소감 들려드릴게요 이미, 이미 여기 요소 다 봤으니까 튕겨도 돼 같이 타자. 튕기면 또 네, 네, 타면 되지 아니, 또... <웃음> 왜 이렇게 뭐? 긍정적이야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어, 뭐야 왜생번이야 올라가면 변하나봐 잘갔다 <웃음> 얘들아 오빠, 또 튕길거 같아 아, 그냥... 잘갔다 아 멀리서 구경해야지 딱 저기 꼭대기 도착하면 은 대가리가 용으로 바뀌는 언제 뭐야. 대가리가 바뀌는지 보자 그러니까 여기 비해서 바뀌나 건가? 봐 여기 막 불이펙트 나오면서 바뀌어? 근데 그건 아까도 그랬던 거 같아 우리가 눈치를 아, 못 채서 그렇지 어 여기 맞대. 근데 입구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입구 빠른 거 맞대. 열렸어요 열렸어요 입구 어러 이거 롤러코스터가 조금 응. 빨개 아 조금 빨개졌대 빨라진 게 맞대요 오. F8 노다 아, 어, 저거 어, F8 노잘네 그러니까 아, 저건 처음부터. 머리를바어 여기가 올라와서 뭔가 있나, 땅게 또? 있 F8 어있 아직 다안 봤어. 아, 저렇게 어. 멈추는구나, 이제. 어. 내려봐. 내려, 내려. 내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얘들아, 예, 예, 지금 보니까. 안 아, 야! <웃음> <웃음> <웃음> 못 내려. 내가. <웃음> <웃음> 이게 순서가 잘못됐네요. 그니까 이게 여의주를 얻고, 꼽고, 황금 버튼으로 바뀐 다음에, 저기에 세워서,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건데, 매드에터가 억지로 그러네, 내려서 그러네. 버튼을 누른 거야. 그런네 그렇네. 뭐지? 나 방금 뭐 이상한 거본것 같은데, 팔이 막 늘어났는데? 너희들이 너무 세게 잡고 있어가지고. 그 송사리가 됐어요 얘가. <목 목걸> F8 누르고 보러가 보면 <목걸> 아, 물에 들어가면 오. 이거로 변하네. 그래도 물에 들어가는구나. 아, 물에 들어가니 아, 건. 그게 아, 변신하면서 내가 튕겼네. 댓들짧아져서못 올라옴. <목걸> 뭐야, <목걸> 이거 탈선했는데 요 님들? <목걸> <웃음> 아니 개망겜이거왜 이렇게 버그가 많아? 오늘도 버그 등 해버렸. <웃음> 아니야 왜 그래 열차가 무서워. 어, 이거 쇼핑하는 이거를. 변 했다니까요 이거. <웃음> 아니 아까 <열소났어>. <웃음> 이 상태가 왜이래이걸또 기어코 타고 했어. 있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 진짜 대단하다 너네. <웃음> 나, 카트 하나 남아 있는 부분 봐보세요. 오야 간다, <웃음>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플레임님 이거 F8 번 누르면 자유 시점 해가지고 어디든지 볼수 있음. 오오 그렇구나. 가고 있는 원리를 네. 찾은 것 같아 지금 생선이 약간 가봅시다. 그거 하고 있거든 애벌레처럼 기어감 <웃음> 난좀위 한번 볼까? 요렇게 올라와서 가자, 아 가자. 여기가 열차 부르는 데고 이제 여기야? 아이 위가 <웃음> 어, 이렇게 생겼구나 <없네>. <웃음> 개 흔들려 이 안에도 궁이 있고 와 어? 아 막혔어요 아, 아 잠깐만 여기 뭐가 있네 아직 해결안된게 있네 여기 그래, 꼭대기에 팔대로 있어 꼭대기에 뭐 있다니까 궁같은 게 있다니까 이거 다시 리겜하고 다시 뭐 해야 되는 거 아님? 그, 거의 그래야 아니고 될 아니고 수준인데? 야야야, 야, 야, 야, 거의 낑겨가지고 병풀. 움직이지도 않네. 아 여기 퍼즐이 진짜 많네. 아, 또리겜 아, 또, 아, 아니야, 이제 본게임 아, 가자. 어, 이제 본게임 가자. 그럴까요? 저거는 음, 뭐 다음에 맞다.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재도전해보고. 오케이, 본편 갑시다. <웃음> 새로운 DLC 서멀 <웃음> 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으 새로 추가된 맵. 우와! 서론이네 어, 어, 그 얼음 맵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뭐가 야! 같은데. 되게 되게 어거네 도난된 상황 같네. 어 약간 진짜 좀 그렇다. 모두 어. 막지 어디요? 아, 아 이거 길 만들어야 돼. 어, 어 들고 가자. 아좀 음. 어려울 거 같은데 이거. 유명 음. 맞아. 덜렁다크. 이걸로 길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되 덜렁다크. 덜렁다크. 잘 꺾어봐. 떨어지지 말고 <웃음> 떨어지지 말고. 진정 진정. 아야야, 문 틀어줄게. 떨어졌어? 받아줄게. 됐다. <놀랐음> 자 이거. 떨어졌어. 아니 이거 들고 있는 저를 바깥으로 밀어버리면 어떡해요? <놀랐음> 미안 미안. 힘이 너무 좋았다 야, <놀랐음> 아, 우리 내부를 탐색하자저 가지고 나오. 아 여기로 갖고 와야 되네. 아, 어 맞아 맞아 있는데. 맞아. 거기에다가 길을 놔야 돼. 몸통 맞지. 된거 같지? 고정. 오이씨. 안녕하세요. 안녕 올려야 돼. 올려야 돼. 반대쪽에. 잠깐만, 제가 반대쪽게든 붙잡을게. 어어 좋아 좋아 좋아. 짜자. 오. 어, 잡았. 잡았냐? 잡았어요? 됐다. 오, 됐다. 오케이. 너무 아, 너무 아, 많이 당기지 알았어요. 말고 너무 많이 당기지 알았어요. 말고 좀 딱딱 걸터야 어, 돼. 어, 됐다,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가자, 됐다, 가자. 갑시다. 어, 버려, 버려. 아,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야. 오, 채우자 버려. 채우자 버려. 이 버려. 버리려다 버려질 뻔. <웃음> 버려, 버려. <웃음> 미 <없네>, 여기가. 아, <웃음> <웃음> 오, 놀랐어. 오케이. 이번 매번 과연 무엇이 기다릴지. 와강이이 이거 강 얼어 있는 것 같아 뭔가 생긴데 나나 한번 어, 내려가 볼까 내려갈 어. 수 있나? 어? 아, 어, 아 내려가지네 얼었네 와 아, 진짜 얼었네 진짜 신기해 근데 미끄러워 집 여기 여기 뭔가 당기는 게 있거든요 제가 어,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어, 잘 잡아봐 허이팅 아그 아, 그렇게 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흔들어 가지고 아. 그렇네. 제 친구들 나 머리 아, 좀 밀포레, 밀포레 밀포레 밀포레 밀포레 머리, 머리 머리 잡아 줘. 머리 재밌는데? 머리 이 아우. 땡큐. 에이. 머리 채잡히실분 도와드릴게요. 터 점프 어, 오셨다. 오 나이스. 오 여기 집이 있다. 너 머리 아당와난로다 마시멜로 음 구워 먹기. 아니 그거는 머리를 <웃음> 구워 먹을 것 같은데요. 오? 오. 따뜻한데. 이따잘한거 <웃음> 맞아? 천만안 듣고 갈게요. 어? <웃음> 그거 기둥 뺄수 <웃음> 있을 <웃음> 것 같은데? 홍준이 빼봐. 뽐든이 오니? 오 됐다. 어는 뭐, 뭐지? 어? 여기 여기 얘들아, 얘들아 이거 이거. 뽐든이 뽑아. 얘들아 여기 마시멜로 뽑는 어, 중. 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웃음> 근데 여기 나도 마시멜로 뽑는 중. 아니, <웃음> 아니 개웃기네. 아니 마시멜로 뽑는 중뭐 사서 뽑아. 나와. 오해. 형제님 우리 둘끼리 당겨 볼까요? 어? 아 이거 그거네. 아니야 여거 일로 와봐. 들어가야 아, 돼. 아 불, 불이네 이거. 어 이거 아까 거기서 불 붙여야 될 듯. 왜 <웃음> 아, 이거 걷는 안 붙었는데? <웃음> 아! 홍자님 일로 와 보세요. 저기 나무 판대기 그거 어? 꽂아먹는 그거 있었잖아. 홍자님 그 마시멜로 꽂아야지 할때 썼던 거 그것다가 불 붙여오는 거네. 아그러네 아, 아. 우와! 불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갖고 와 갖고 와. 가져가는 중, 가져가는 중, 여기서 옮겨 붙이면 안 되나? 이거 담배 같다. 담배. 야, 그거 한번 피면 바로 그냥 인생 하직 하겠는데? 모닥불에 붙여봐. 붙여봐. 어, 붙네. 아야, 오, 좋아, 좋아. 이제 얼음이 녹겠지 어, 모닥불 하나만 붙이면 되겠다. 그러면. 어, 뭐야? 플레임 진짜 플레임 만들기. 어, 근데 이거 뭐좀 미끄러지면 안 돼! 플레임이 거다안 돼! 아, 이거 내려가지는구나. 으아, 야, 야, 플레임 진짜 플레임 만들기. 하지마, 이씨! 냐 냐냐 냐 점프다욧. 고 마을이다. 있다. 마을이 <웃음> 있요 마을. 오 마을. <웃음> 이거 뭐야? 아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아 보 여기 사는 사람들 힘들 것 같은데. 여기 아무도 없어 그래서. 에뭐려야 되는 거있 어, 어. <웃음> 형이 돌리고 있어. 어, 저거 뭔가. 돌리면 올라오네. <웃음> 아, 여기 가서 여기 반대쪽으로 넘어가. 오오, 오! 혼자님, 존재해요? 다이시 때는 때 있다. 때때때 어, 개발은 네 개나 있음. 이거 하나씩 챙기죠 이거. 여기다. 근데 하나씩 챙길 수가? 생명. 어아 이거 아마 걸고 넘어가는 거일 것 같은데. 옛날 스테이지 중에 이거 쓰는. 거어 있어요? 맞아 맞아 이거 어, 맞아. 이걸로 넘어가. 야 그래서 되는 이걸 어떻게 있어. 빼느냐? 근데 여기 밑에는 들어. 뭐야? 내려가는 거 아니야? 문좀 좀 열어주세요. 어, 내려가는 거네. 똑똑. 누구세요? 어, 저혼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웃음> 아! 켰다 어, 열려 열리네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자 내려오. 이제 어떻게? <웃음> 잠시만 잠시만. <낚시잖아. 웃음> 뭐야? 낚시 당했. 이걸로 하겠다. 문 여는 거 아닌가? 뭐하지 눈굴려 눈굴려. <웃음> 굴려 굴려 굴려 굴려 이거 그냥 손으로도 굴릴 수 있지 않으면 굳이 그걸 해야돼요? 뭔데 이거 눈? 몸으로 굴리면 어, 되지 않으면 눈 굴려가지고 <웃음> 넘어가야돼? 안돼 안돼 그쪽 아니야 홍채야 비켜봐 나 이거 걸렸어. 뭐야 걸렸어. <웃음> 나 걸렸어 나 걸렸다고 홍채야 이거 내가 걷는거 아니야 오빠가 밀어서 걸고, 걸어줘 걸아 <웃음> 얘를 어, 이거 돌을 어. 래 위에 올려야되 그거 아 그러네 그 다음에 여기 굴리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얘들 여기를 굴리는 거네. 어 제가 도르래를 조작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가가가가 가, 가, 가. 와, 진짜 커졌다. 이러고야 너 너. 아이, 네발 머리만 해졌다. 거의 다 왔다. 잠, 거의 다 잠, 왔다. 자, 자, 자. 아이, 이 혼자 손 잡았어. 아, 아, 아못 올렸다. 못 올렸다. 어, 아, 올려 올려. 이거 다시 올려. 오케이. 나 여기 있다. 레이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내렸다 됐다 아, 아, 아, 제가 아, 길, 아, 길 아, 보고 요로 굴리면. 이거 여기로 굴리면 와 나도 나도 나 아, 아, 문을 포 i n 구나 오오오가오 봐봐. 오오오오오오 흑흑한 Dare they the way to e 풀 e 되면서 열리지 t i m a t 아 are 아 o u vig supplied just teal a m i n u t e 아 자, 들어가, 들어가,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 이 지렛대는 왜 있는 거지, 이거? 진짜? 아, 이거 혼자서 할땐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도르 굴리거나 그런 거할 때? 아아... 그럴 그런가? 지도 그런, 그런 거 치곤 네개나 있는데? 이거 저희가 여러 명이니까 네개 줬나보 아니에요, 아니 우리 뭐 뭐라는 알아? 마을 털고 있는 트레저 헌터 다니래 하하말 그대로 머물이... 트레저 헌터네! 어? 뭐야 이거? 이게, 이게 끝이야? 오, 아무것도 없네 어저에 아무것도 없어 <웃음> 왜 있냐고 <있는지? 웃음> 경험상 어? 휴먼 폴플랫에 의미 없는 구조물은 없을텐데 진짜 장시인가개만턴데 내가 가는데마다 쓸데 없던데? <웃음> 아 그래? <웃음> 오케이 그런걸로 <웃음> 여기봐 여기, 여기 산업지대야 산업지대 오오 드릴이다 뭐야 갑자기? 내 드릴은 이바늘 뚫을 드릴이다 여기 강원도야? 여기 아 보세님 여기 알감자 밤휴게 소인가 봄. 어, 알감자. 이 알감자다. 아, 귀여워. <웃음> 아니, 알감자, <웃음> 알감자 뭐야? 있어요. 와야 금이야? 아, 어, 응. 그런가 봐. 금광석인 응. 저... 어, 저... 어, 네. 거 같은데. 거... 어 좋아, 어, 우리의 어, 목적을 아니었나. 찾았다. 훔쳐서 멈춰버려. 떠나도록. 오케이, 드레드 왔다고! 훔쳐서 떠나도록. 하나도 놓칠 수 없어, 하나도. 얼굴 봐, 진짜 범죄상이다. 저기, 얘들아, 아, 이거 좀 집어줘. 이거, 야. 이거 아, 이거 노란색. 알겠어, 알겠어. 님들, 여기 위로 올라와 보세요. 여기로 전선 가져와야 돼, 여기 2층으로. 어, 가져갈게. 그그 그 반대 손을 <웃음> 놔. 어 그래. 아그렇구나굉장 똑똑한데? 오빠 신체 마스터구나. 쳤어마지막던 <웃음> 뭐야? 어 여기도 있다 여기 전선. 어 여기 금금아이 뭐야 금 아니잖아. 전선 있어 전선. 아... 전선은. 지금 금 정도는 어, 돼야 우리가 모험하는 맛이 나지. 우리는 트레저 헌터단. 트레저 헌터단. 전 매니저님이 들으시면 좋아하겠네. 상자랑 이거랑 가지고 올라가자 왜? 아 이거 리프트구나 아 금은? 금, 금은 필요 없어? 금은 일단 우리가 가져갈 거니까 이, 여기 그, 금은 지금 <웃음> 필요한지 모르니까 일단 자, 여기 지금 자, 금이 두세 덩이밖에 없잖아? 한 명은 죽여야 되거든? 어? 저기, 저기 한명 있다 어때 아, 쟤를 죽이자 네? <웃음> 버튼 <웃음> 눌려? 안 어? 눌려 전력이 안 들어가 아음안 지금 혼자서도 할일 하는 중 지렛대로열수 대상만은... 있을 것 같아. 이거네 어, 상자를 가지고 있어. 반대편으로 내려가야 되네. 님들이 안 보는 곳에서 엄청난 대활약을 대화 하고 있어. 아, 상자, 아, 천재인데. 오너 되게 똑똑하다. 이렇게 하고. 뭐야, 전선 여기 있어요, 님들! 여러분, 전선 여기 있고 전선 저기, 어, 위에 초록 색깔이 저기 위에 초록색깔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위에 초록색깔 하나 있는데 저거 어떻게 가져오냐? 그렇네. 기다리봐라. 언젠간 가족오 놓었지. 따라오셔, 따라오셔. 저 위쪽에 왜지렛대를 꽂아도 안 열리지? 따라오셔, 어, 여기 있어, 문 열어드리셔. 그스 그스. 오, <웃음> 뭐가 많다. 노란색. 한 끼만 있으면 되네요, 저희. 상자가 필요한 것인 거 같은데, 거는. 상자 갖고 올라가자 다시.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일로 와. <웃음> 어, 어, 어, 어, 뭔데 이거? 와 이거? 이거? 이거? 이이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이 어, 드릴 돌아갔다. 그래서 이게 열어? 엘리베이터 작동해, 형. 님들 아무리 그렇다고 제일 중요한 금을 놓고 가면 어떡해요? 금은 들고 가야지. 아, 단문열 해. 여기. 어, 이거 열어 줄게. 어, 해킹 좀. 어, 뭐 뭐가 막고 있었냐, 이거 여기요. 요. 요 아니, 씨. 개무거운 캐비넷. 어. <웃음> 이거 어떻게 된 거임? 어, 어, 다 뽑혔다. 레버 내리면 올라가네. 그러네. 쭉빼 봐. 완전, 빼봐. 완전 빼 봐. 완전 빼. 빨고 어, 적정으로 아,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맞네 일단 금 들고 가죠. 그 일단 우리 제일 중요한 고정... 게 금이거든요. 호정대. 왜 대단데? 금안 들고 가고 뭐해요아 맞아. 들고 오세요. 아, 아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조금 뭐 이거. 우와. 안에 금이 들어있오 드릴 있는 밑에 거야? 설마? 금광이다. 여기. 아, 아, 뭐 <웃음> 어? 아, 옥수수식빵얘 <웃음> <얘기할 한 웃음> 이거 어떡하 뭐야, 위 저거 오, <웃음> 기하네 와, 이거 뭐야? 우와. <놀바> 우와, 이거 뭐야? 오! 나 해라, 진짜. 야, <웃음> 여기 왜 구멍이 막혀있어?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아 안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아까보다 불이 약해졌어 불이 약해졌네 진짜로? 응 아까보다 불이 약해졌는데? 이거 이걸로 하나를 막으면 아 다른쪽 불이 세지는거 같아아 네. 거기 아 막아봐 어 진짜 아 첫째인거 같은와 근데 첫째인가? 진짜 진짜 개똑똑하다 음. 아 그러네. 우와, 그 진짜네. 어, 그러네. 혹시 첨수... <웃음> 와 그러네. 어쨌든 용기 님 천국. 와하하. 나도 나도. 와 진짜 진짜. 어, 기돌모양이좀 이상한데? <웃음> 나만 그렇게. 볼게. 돌 가져와야 되죠. 개 무거운 돌. 막쓰레 난데 이거. 너울수 어, 있겠어? 우리 뭐 응. 어떻게 됐어? 이렇게 흔들려. 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뭐야? 뭐야? 아, 아뭘본 거지 난? <놀디나> 다, 다, 다 <놀람> 옳지. 이걸로 <오케이. 놀람> 아, <나, 나>, <놀람> 여기 올라올 때 나왔던 분하고 막아주세요. <놀람> 아니 님들 왜나 두고 가해 네가 우릴 두고 간거 가. 아 <웃음> 오 분이 엄청 세다. 졌 와. 와 나도 갈래. 조심하지 마. <웃음> 조심해. 조심해. <조수자, 조수자. 웃음> <조수자. 웃음> <조수자. 웃음> 와야 잠깐만 잠깐. 방향 잘 잡아야 돼. 가. 엘레? <웃음> ㅋㅋㅋㅋㅋ <웃음> ㅋ <웃음> ㅋ 그정도면 거의 다리 부러져야 되는거 아니야? 아니 뭔.. 어! 부모님, 얘들아! 부모님. 아 미안! 여기네.. 뼈가 아니면 여기에요? 여기가 올라갔 오! 어? 아, 어떻게 아, 갔냐? 미쳤네.. 아 근데 거기 아닌거 같아 아니 여기 맞아 여기를, 여기 맞아 여기 군하고 있어 아, 군하고 있어 아, 여기 어, 이렇게 막고 여기로 가는거 같은데? 결국은 아, 저기로 아. 가야되는건 맞는거 같아한어 맞아 아. 최종적인 목표는 저기가 맞는데 흫통님이 <웃음> 근데 그걸 먼저 가버렸는데 저렇게 쉽게? 어.. 어 왔다! 나 왔어! 저장 됐음? 우리 떨어질까 그냥? <목소리> 우리 되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했어 허 안했어 아 우리 오, 금 어떡해 금 가져가야 되는데 버려 버려 지금 우리 금이 금 가져가려면 아아아아아아 어? 힘내라 여기 분하고 하나 더 막아줄테니까 거기 불짱세질거니 해보셋 왔다 존나 세지 존나 세지아 그러면 이제 여기네 이제 아, 거기 되셨음, 막았으니까 여길 막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어 그지 그지 그지 그지. 어저 금만 가져오 자. 가 위에 금이 있는데. s e m a 어나아대단하나 s u p e r a 아이씨.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웃음> 야이나지 여기. 아. 아! <웃음> <왜> 깜짝이야. 아, <웃음> 깜짝이야. 뭐 이상한 거아개어려 이거. 안녕하세요. 진짜로. 아, <웃음> 와저플랜드아나 늘어난다 늘어나! 내가 뭐 먼저 주세요. 올라갈게 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내가 밀어줄게. 오케이 됐다. 야내 네, 네, 네, 네, 네, 네, 머리 방금. 내 머리 내 머리 했어? 잡아. 오케 어떻게 <웃음> 했이놈 간다 간다 시작. 됐다 완벽. 여기 돌로 어, 어. 막혀있음. 뭐돌 어, 당길 ]게요. 수 있어? 템. 오또 아이고. 어. 어, 괜찮냐? 아나 <웃음> 아, 몰라. 나 <웃음> 방금 시야를 해 줬었어. <웃음> 아니, 뭐지? 우 와, 이거 뭐야? 우 와. 그 머리가 추모 선생님 좀 기다려. 기다려 주죠? 아, 어, 오케이. 어, 뭐지? 야, 그기로 가면 죽음 아니야? 아, 아 막혀 있다. 막혀 있다. 어. 아, 막 내대든이 가만히 있어 봐요. 오케이. 그게 아니라. <웃음> <웃음> 그게 아니라요. 메들더, 아, 알것 같아. 일단 고리를 거기에다가 걸고, 이거를 이렇게 당긴 다음에 밑으로 떨어져. 아, 재밌다. 맞는 것 같은데? 기다려봐. 어, 이거 맞네. 야, 나 간다잉. 대박, 대박. 슈웅. 오! 그럼 나도. 어! 어? <웃음> 잘 가. <웃음> 야! 야! <웃음> 잠깐만! 아니, 돌 많이 넣는 거보다 이게 반동 때문에 튕기는 것 같아. 한 명만 가 지금 뭐에? 저장만 되면 되는데. 어, 됐다! 얘들아, 떨어져! 맞다. 얘들아, 떨어져! 오오오! 지야지 오케이. 어, 아, 뭐야? 아, 씨. 에어팩이에요? 성능 확실하고. 오, 여기 아. 재련된. 오케 아, 그... 아, 아! 아, 씨, 아. 아. 아. 아. 뭐야? 아이, 장난? 아. 아니, 피망고면 아. 뭐야, 이거? 끄어! 아. 맘마메야 a m 진짜 안날아 are, 왜 e 왜요. e we 거 아니야? 내내 금. 안돼 우리 r e w 또 are. w 니 are, we are. We are, we are. w 와 are. We are. We a 안 e We are. We are. We 안 r e We are. We are. We are. 이거 are. We are. We 노 <웃음> 검석도 안 해. 어, 안당겨진 그냥 동상, 레버 모양 동상인가 봐. 아니, 동상을 왜 이렇게 레버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어, 여기 여기 님들 그걸 끼우래요. 어. 태어블 여기 뭐라고 안내 음성 뭐라고 나오고 있는데. 돈안고 어. 아, 이거. 아! 다 이거를, 어. 이거를 금게 두 개를 뽑아야 되거든요. 아. 어. 금게 두 개를 뽑아서 여기 각각 넣어요. 오케이. 그러면 수협이 만들어집니다 기계가 아 여기서 주네 금계 아, 저 손이 꼈어요 여러분 네. 아, 이거는 금계가 아니라 철계 아니에요 아무리 막아 철계 철계 조명이 <웃음> 노래같고 금처럼 보인다 그러고 요거를 띡오오오올라갔다오오 대박 이러고 됐다. 있으면 내 손에 받아질 라나 수하이 받았어 <웃음> 아, 아 근데 여기 들어가 보고 싶은데? 왜 들어가? 나도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면 을 어! 올라갔다! 엔진사! 안돼! 조합해주세요 저희! 안돼요? 아, 까비? 합체되는 거인? 조그레스 지나는 거인? 아, 둘이 합체될 수 있었는데 까비 세메홍 까비. 까비? 까비 그.. 아 이죠. 매드에서 플러스 최홍자니까 매드 최용자 미친 최용자지 매드홍토 될수 있었는데 아깝다 <웃음> 매드홍토.. <홍터.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여기, 여기 되게 와베. 뭐가 많아? 여기 와보세요 언니, 대박임 우와, 우와. 아니, 우와. 이거 우와. 맵 되게 예쁜데? 와 이거 좀 어, 어려워 스팀펑크 쩐다 손자님 저쪽 가봐요 뭐요? 그게 뭐예요? 어, 뭐한거지? 뭐, 뭐 님들 이거 절벽에 한번 떨어져 보세요 개꿀잼임 <웃음> <우와. 웃음> 이거 절벽에 한번 떨어지면 재활용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재 우와 잠깐만요 우와 우와 <웃음> <웃음> 어, 뭐야. 어, 야, 재밌겠다 나도 나도 <웃음> 자 그렇게 해서 넘어 넘어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 아나아는 나는 넘어왔다. 와, 공장에서 나와. 나나 기분 나빠. 근데 여기서 이거 레버를 일단 만들어야 되거든. 레버를 일단. 만드는 게 어, 너무 어려운데 뭐가 필요 없는지? 아, 예. 님들 여기 넘어가는 게 있긴 해요. 저.. 요 뭘. 돌아가는 거 넘어오면 돌아가는 게또 있어서 또 여러 번 넘어갈 뭐야, 수, 아. 수 있는데? 넘어 아. 거기 뭔가 풀수 있는 게 있나? 여기도 공이 있어요. 이것도 공 타고 아. 넘어가는 거 같은데? 아. 잠깐나 찌부당했는데? 아. 아. 뭐야 이거? 얘들아 여기 지금 레일같은게 있어서 넘어온다음에 보니까 아! 빨간색 버튼이 있어, 있는데 넘어가야 지금 뭐하고 있는거냐? 아니 나 오빠, 오빠 바로 옆에서 날아가는데? <웃음> 아 진짜? 아 못봤어? 레버에 밀려서? <웃음> 어나 버튼을 눌렀더니 아, 그 숏컷이 아. 생겼네 아여기구나잘 어, 안보여 어. 어두워서 여기 어? 큰티없 아 있네 어? 어디? 다시 가자 가자 여기 가실? 어 올라가실? 가자 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오오 가자 같이 있어 가만히 있자 우리 에? 가만히 있어서 운빨로 어... 살아남기 할래? 뭐야 내가 가고 있는 곳이 퍼즐이 아닌가 혹시? 엉뚱한 가자. 데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거기로 어, 가도 근데 뭐가 있긴 해요 저거 침묵 등 오케이 그래요? 가자 여기서 이제 운빨이야 예. 타이밍 맞춰서 가는 거야? 움직이지 마야 침묵 등 봐봐 <웃음> 야! 우 저거 차트에 저거, 차트에 저거 차트에 <웃음> 저렇게 도는 거 타다 보면은 저쪽 나팔로 들어갈 수 있어. 어, 오, 그런 거 같아. 저좀 살려 주실래요, 여러분. 나팔 들어갑니다. <웃음> 뭐 하고 있냐? 야! <웃음> 다 <나다> <웃음> 나다 야! 야, 이거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 갑자기. 아니, 뭐 어떻게 아 아니 야, 이거 완전 저 나팔 넘으러 왔어요. 어 여기도 버튼 있다. 여기 다리 내려가. 네. 안녕하세요. <놀라> 따따따따따따따따따오 뭐 뭐, 집어했네. 레버를 구해 와야 돼. 어 <놀라> 레버 구했어. 어 아, 레버를 얻었다고? <놀라> 어 에? 처음으로 돌아왔어. 레버 구했다니까? 봐봐 <놀라> 혼자야. 레버가 아닌데? 그거 재료야 재료. 아또기 혼자. 오오 오, 초록색으로 들어왔어 불. 어 어. 철괴 없어 철괴. 설기 아까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거기서? 파이팅. 제가 이럴 줄 알고 미리 다리를 놨습니다. 조금 만들어서 뭐야, 왜 이렇게 바들거려? 오! 제가 이거 다리 놓고 온 거예요. 잘했죠? 진짜네요. 오! 완벽해, 완벽해. 오케이, 갔다 오세요. 이건 뭐야? 인형 뽑기 오, 버튼. 오, 짱 신기하다. 근데 이거 진짜 시스템. 아 이걸 집어야 되네. <웃음> 어. <이거> 뭐 <웃음> 되는 거야?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러 저걸 잡아야 된다 이거지. 아이고 떨어졌다. 여기 리스버함 응. 그래서 이거를 뽑고 어? 저기다 놓으면? 외부... 된거 같아, 된것 같아. 잡아볼게요. 원형도 필요하네 오, 됐다! 오,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우리 여의주 구했다. 네, 여의주. 이거 손이 가지고 안 닿는데? 이거 손이 안 닿는데? 저거 어... 여다 넣는 게 맞지 않을까? 여다 넣으면은 호라듯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 그치, 아니, 그치. 그렇게 했지? 그렇게 했죠? 여기는. 고. 여기서 버튼을 고, 못 먹어도 고. 어, 어? 어떻게 됐어? 안 나와. 불꽃 사라졌어. 아아아뭐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기분 좋고. 기분 좋다! 어. 저희 지금 인형뽑기 성공해서 갑니다! 설계 하나 더 갖고 와 설계 갖다 주세요 저고 싶어? 설계 저하러 갈게요 설계 갖다 주세요 아미 오빠한테 지금 심 저기 저기 저기 저고 저기 저기 막기 저기 저기 저기 저자한개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기 다 넣어주시면 돼요. 오기이 뭐야 기 저기 저기 저기 저뭐저똑 저기 저기 저기 저 <웃음> 아,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웃음> 어이없네 <웃음> 어이 이거 진짜? 버튼 뭐야? 오불 켜지는 어, 소리. 와개 멋있다. 근데 맵 위에 봐봐. 와. 아개 멋있다. <웃음> 내가 이걸 해냈어. 아, 들쇼컷 열었고요. 쇼 어디 있어요? 아 여기다. 다리 게 어. 어홍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아 여기 있었어, 안녕하세요. 우리. 여기, 가 여기, 여기. 여기. 아, 이쪽도 있었구나. 여기 맵봐봐. 개 멋있지. 올라가. 이거 하나씩 같이 해야 아니, 돼요. 아니 이거 태엽을 여기.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 맞아? <웃음> 너다 <웃음> 거리고 있어. 나 지금 될거 같으니까 혼자 하면은. 이거를 오빠 우와, 그렇게 반응. 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잡아야 될것 같은데? 흔진. 아, 옆에. 여기서. 여기서 가서. 어. 어... 아, 뭐야, 오늘 혼자왜 이렇게 똑똑해. 뭐지? 여기서 뛰어! 됐다! 오, 오! 안녕? 아 이게 중계 루트가 맞는 거같아 나도 점 팟. 아! 자어 뭐야? 오. 우와 진짜 재밌어 여기 맨 미쳤다 불 가이지 않은 거같아아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미쳤다 버튼 우리도 가고 있네 난 여기서 조합대장을 맡아야겠다 선레님 네, 네. 일로 와보세요 응. 제가 응. 알견하기에는 이 길이 맞는 거 같거든요 아니 이미 우리 와, 맞는 길로 가서 성공했어 우리 다 왔어 뭐야 어. 아, 이미 성공했어요? <웃음> 이미 성공했어요 아, <웃음> <웃음> 자 일러 오시면 됩니다 여기 조합펀치 조합펀치 조합펀치 펀치 조합펀치 조합펀치 조합펀조합조합조합조합조합 <웃음> 나로 만든 버튼이야 <웃음> 어? 뭐야! 이러면 재료가 남아서 나와 그러네 가자 우리 사진 찍어줘 사진 되게 찍어줘. 실험체 같다 너네 <웃음> <웃음> 사진 찍어줘 려줘려줘이거 아니야 이거? 실체가 아니야 우와! 어 뭐야 오케이 okay. 님들 님들 재료가 저기 위에 꼈어요 그러네 거. 아니 내거 여기 꼈는데? 이것도 위에 꼈음. 응 어, 아, 이게 그러네. 그냥 저런 식으로 야. 저거 하는 건가? 봐. 이거 이제 당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밀 기지. 대박. 와 대신지. 이거 뭐야? 와 대박. 와. 뭐야, 에이 뭐야. 이게? 포탈이야. 오하. 오하. 와, 이거, 맵 퀄리티 쩝다. 무슨 펄리티, 펄 이거, 이 Super m a 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거거이거 가자 혼자. 어 어, 어? 어? 나 머리. 머리. 어, 머리 머리 머리. 어? 머리. 아! <웃음> <웃음> 형 이거 문양을 맞춰야 되거든. <웃음> 문양 <웃음> 맞춰서 레버를 내리면은 깨지는 어, 것 같은데 이 문양을 뭐야. 어떻게 해야 되지? <웃음> 오케이 오케이. 어디 끝에니? 아우, 나이스. 됐다. 이거들도 어떻게? 여기 레버 하나 <웃음> 있는데 레버를 내려볼게. 그럼 초록색 불이 하나 들어오거든. 아 계속 당기고 있어야 되네. 저 아, 여기다 잭기있요 저쪽 당겨 주요 어, 저쪽. 매터 위쪽 봐. 위쪽. 아. 그 기계 위쪽. 오케이. 어, 어, 어. 우리가 당기고 있을 테니까 아, 그거 보고 맞춰. 오케 플리 님. 저저좀 보실래요? 저 지금 좀나 있거든요. 지금 신거든요 <웃음> 저. 흐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물 마시고 <웃음> 있었는데 물 뿜었어. <웃음> 아, 코에 물 <웃음> 들어갔어. 아, 코아가는 <웃음> <웃음> 됐다. 문 열렸다. <웃음> 어, 됐다. 열어 나도... 오케이, 오케이. 반대로 가자, 이제. 돌아가는 나처럼! 아, 뭐야? 됐다 됐다 다 짱구식 구출완료 흐하 우와 여긴 뭐야? 아궁마음 대이나다 우와 아 라디오다 에이, 건너편으로 어, 이대 가면 어떻게 되는거지? 잠시만, 잠시만 잡아 잠시만, 잠시만. 오 어? 잠시만, 잠시만. 어, 잠시만. 어아 맞아 이거 이거 맞아 이렇게 가는거 맞아 아 우리 폐기당할뻔했어 아 여기가 아니 됐다. 아니네. 잡아. 아니 그거 나야. 잠아. 오잠시 아. 짜나내 아, 아, 나락으로 가지. 방금 자기 떨어져. 나중에 허리 부딪혔어요. 아, 허리 거 와, <웃음> 이건 또 뭐야? 허리 초전박살 났다. 우와, 뭐야 이거? 어, 버튼 있다! 오! 오! 뭐야 이게? 우! 가벼 어? 그러게? 어, 그거 여기 놔주세요. 어, 그거 여기 놔봐. 가운데. 여기 가운데 놔주세요. 어, 아, 어? 여기 뭐야? 여기 뭐야, 고정됐어? 여기 가운데 놔주세요. 잠깐만요, 저 고정당에 아 그거를 어, 여기다가, 어, 어. 여기 뭔데? 가운데. 여기, 가운데. 어. 여기, 나 건너가는 어, 가운데. 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오기네. 붙여. 붙여버려. 됐다. 굿. 어 됐다, 됐다. 점프! 신기하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되게 그렇게 굳어버려. 어, 되게 그 위치로 고정돼. 어. 버튼 아, 한번더 눌러봐. 저기 뭐가 뭐가 또생또어또 거... 또 하나. 아0 아! 아. 아 여기네, 다음 건 또. 이제 두개 2,000개. 2 0개쓸수있개 2,000개. 2,000개. 2,000개. 2 0개개 고정해야 돼 플레임비... 됐어! 됐다! 가! 2,000개. 2,000개. 2,000개. 2,000개. 2 0 0다개2 0 0 0야2 0 0더있2더0 0개 2,000개. 2 저쪽에 버튼도 또 있다 빼드에터 눌러 Hello. 바로 아 그냥 나오는구나 짜아앗 강하다 강하짠 좋아 좋아 좋아 고정 오. 가아 아, 색깔이 변하는구나 저렇게 <웃음> 짱 신기해 한번더 해야겠다 어한번더 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 <meno> <�cotZZius> 어! 이래 라디오 같은 것도 있네. 어, 라디오에서 걔 좋은 노래 나와. 에즈가 나오네. 이거 뭐야. 어디다 뭘 어, 해야 돼? 이거를 내가 봤을 때 여기 철개도 있거든. 이건 무조건 조합이야. 조합을. 그거는 아마. 뭐, 아 철개 세개 혹시 저기 올리는 거 아니야? 저기 세개 있는 거. 아아그러네 여기 그러네. 아 철개 일단 올려보고 반응이 없으면 세 개인 게 철밖에 없. 나 아니면 저거 아니야 상자? 상자 세 개? 근데 어? 그거는 아, 아닐 거 같은. 아, 아 맞나 들을 거같았데 왠지 전류가 흐르는 왔나. 거니까 저게 내릴수 있긴 있어. 뭐 <웃음> 아, 어, 어, 된다. 된다. 나! 됐다! <웃음> 이러면 어떻게 돼? 혹시 된? 천재가 아닐까? 이러면 어떻게 된 거야? <웃음> 누가 일어난 <이런> 거야? <웃음> 와! 이거. 저기 있네. 저기 뭐야 내려왔다. 아, 저 뭐야? 와! 대박. 어, 거대한 포탈이 나왔는데. 아 이거 들고 가야 돼. 이거 배경음악 나옴. 뭐야? 이거 재료 오, 오다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어이. 일단 가 보자. 어. 안녕 얘들아. 어. 안녕. <놀라>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날게 난. 요서로 잘... 떠난다. 나 혼자 들어가면 좀 섭섭하니까 섬섬 빨리 다들 올라와. 한 번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요? 아, 진짜? 예. 아까 그래 가지고 가자. 들어가 볼서떠나 싫었어. 나둘 셋. 아! 끝이 아니구 아, 끝이네. 아, 아 아니, 끝이네 내가 이거 설정을 또 잠가버렸네 이씨. 아, 아, 나, 나, 나, 나. 아 끝이야 어 근데 나 뭔가 저 봤는데. 이건 다 뭐지 재료들은? 재료도 딱히 의미 없는 거 같고 상자를 여는 게주 목적이었던 거같아 아, 예. 어이없네 여기까지 하는 건가요 오늘은? 분량이 충분히 뭐야? 나왔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갔었어. 하고 다음에 또 하자 어. 이거 어차피 영상 다 찍은 김에 로비 아이템 한번더 얻으러 가볼래요? 응, 안해 여의주 갖고 온나? 여의주 갑시다 자 아, 가자 잠깐만요 님들 타기 전에 저 위에 챙겨가야 되는 것들 있거든요? 구리랑 등이랑 우산이랑 부채 레이텔 오오오 다다다 진짜. 저기요. 중년자 봐도 제가 말하 저거 말해라. 누르고 가야 돼요. 누르고 와야 돼. 아니 일단 금괴를 태워야 돼. 어, 어? 야 잠깐 금괴가 금괴가 매우 불안해. 죄송을 누르고 뜨거워요? 너 오빠야, 너무 뜨거워. 됐어. 가자. 이거. 공자야, 좀만 참아. 고문이잖아, 뒤지고 있는 중. 참을 정도가. 좀만 참아, 이거. 아, 어 나, 나, 나, 왜래, 나 왜래. 막 덜덜 떠시는데? 몰라, 아, 저, 마, 저, 마, 어, 야, 나불 놓쳤어. 동이 또 와. 막 똥이야. 쓸쓸해. 아이씨. 아이씨. 여기 다 있잖아. 여기 혼자서 안 돼. 여기. 여기 거기 있다고요? 예, 예, 저기 다 있어요 재료. 왜 달라는 거야, 그럼어이 없네. 여러분! 여기에 요술에 그게 있어요. 요술에 이제 그 뭐라, 뭐냐 저거. 아 여기 다 있네.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면 지금 제가 여의봉을 뽑았어요 여러분. 아 조합을 했더니 여의봉이 제가... 나온 거야? 야 이거 집으니까 아, 커지는데? 우산을 어? 넣으면 어, 우산이 어? 나오고. 아 아니야 커졌다 작아졌다 해. 아 그러네. 이거봐. 신기하다. 어, 우산 넣어보다 우산 2개다가? 여기 다 있네 두개 나눠? 욕심쟁이네 자 여기서 뽑을거에요 이제 <웃음> 나 네. 되게 나 되게 아! 요염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데 야, 아, 이거 나들오 진짜? 진짜? 와와 대박 대박, 어,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와 진짜 낫다! 아니! 안 돼서 죽잖아 부채는 능력이 뭘까? 어? 비내려 하초선을 꺼내니까 갑자기 비 내려요 이 게임에서 이런 걸 구야네? 이거 어떻게 어 됐다. 이렇게 이렇게 휘두르면 돼요. 이렇게. 썬더! 되게메갈이 없어, 오빠. <웃음> 아유, 눈 내려라. 피 내려라. 근데 이거. 엄게 치콜리터 같다. 손으로 잡으니까 위력이약한데 <웃음> 나도 날아보자고. <목소리> 진짜 신기하다. 예, 메데터 우리 우리 우산 뽑자. 어, 오케이. <목소리> 이러면서 엔딩 할까? 날아댕기면서 다 같이. 현님 <목소리> 쪽이 좋은 아, 그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신기를 뽑으시면. 아, 맞다. 나 이제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어떻게 나는겨? 점프할 필요도 없음. 그냥 잡고 밖으로 나가면 우산이 위를 펴지더니 아름 아, 엔딩에 이제 엔딩해. 자, 엔딩 오늘 가자. 이렇게 제이저 헌터들과 같이 즐겨 본 휴먼 폴플랫 DLC 오늘 스테이지 두 개만 플레이 해 봤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웃음> 시간을 맞춰서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희는 <웃음> 아이고 재밌다. 하셨습니다. 어, 다들 고생했어요. <웃음> 여러분도 <너무> 행복하세요. <웃음> 저 너무 Thank mm -hmm. you.